안녕하세요 달빛입니다. 저의 웨딩 일러스트를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. 그림은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. 자 이거를 엽서 사이즈로인화를 해서 액자에 담아 볼 건데요 이날 포토프린터를 준비를 했어요